최근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폭락에 대한 것들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가 세계를 덮치면서 쏟아져 나오는 특별할 것 없는 주제긴 한데 놀라운 건그 컨텐츠들이 10년 전 이야기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클릭해서 한창 시청 중일 때까지 그게 10년 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꼭지금얘 기가 닿거든요 제가 야매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컨텐츠로 제 전공인 생물학이나 한의학이 아닌 비전공 분야의 것들을 주로 다루는데요. 경제는 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컨텐츠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 있던가 코인 마... 이 <목소리> 암튼 경제 이야기는 별로 재미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시청도 잘 안하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 추천 영상으로 뜨고 있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것이란 이야기이고 10년 전 상황이 지금과 유사하다는 것이지요. 주가든 부동산이든 경기는 주기성을 갖습니다. 호황과 불황, 상승과 하강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기업을 하고 호황을 느껴본 적이 없... 고점과 저점을 미리 알거나 예측을 할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투자에 실패할 일이 없고 상당한 불을 쌓겠죠. 하지만 대중들은 대개 그러한 경제의 등락과 반대로 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반대로 불을 쌓는 사람들은 대중의 추세와 어느 정도는 반대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해안으로 불을 늘리는 사람들에게 딱히 반감은 없습니다. 해안이 있다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소수의 부자들이 그런 해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의 흐름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불을 독점한 자들이 없는 이들이 그나마 가진 건 마저 털어먹는 것이죠. 아니면 원래 그 바닥이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을 쌓은 건지도 모르죠. 우리는 10여 년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와 뒤이은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세계적으로 폭락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외환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자 부동산 하락이 왔고 이 기조는 5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소한 분이 본 영상을 보면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 미리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바컴 버블 붕괴 와프간 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편다. 그로 인해 주담보대출이 늘면서 LTV가 높아지고 한마디로 이자가 싸지고 집값이 폭등하자 은행에서 아무에게나 돈을 무분별하게 펑펑 빌려줬고 집값이 폭락하자 다 같이 마... 망했어요. 이 같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미연준의 저금리 정책이었습니다. 2001년에 당시 연방준비제도의 사회의 위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한 마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보장된 투자처로서 미국 국채를 이용해 수익을 얻었죠. 그러나 연준, 특히 그린스펀은 그것을 결코 좋게 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The FOMC sends o p r e p a t a i n t a i n a highly a o m i e v e i f r n a n a n g o n g a o g l o a o a o long a l n e n o o p o o long a o o n o m o o n o n o o o n 전 세계의 투자은행과 펀드매니저들은 미국 국채 돈줄이 막힐 것이라 직감하고 새로운 고소득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부채담보부증권이었죠. 그러자 비슷한 새로운 금융파생 상품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결국 서브프라임에 이르기까지 광풍이 확산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이란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은 저신용 등급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시는 바와 같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말았고 이는 세계 경제를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 사태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800만 이상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은 집을 잃었죠. 이만 브라더스처럼 망한 은행도 있었지만 공적자금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은행은 600만 명의 집을 헐값에 주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저금리 정책이 다시 돌아왔고 집값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의 재산은 부자들에게 강탈당한 셈이죠. 당시 그리스펀이 왜 갑자기 저금리 정책을 추진했는지는 이유가 명확치 않습니다. 위에 해석한 대로 그저 심술 그렇게 2000년대 내내 연준이 시중에 돈을 풀다가 금리를 재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을 잘못 잡은 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연방정부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촉발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은 없었지만 막으려 노력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이필적고이라 할까요?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연준과 미연방을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부동산 시장 광풍을 즐긴 금융계 역시 공동 책임이 있지요. 양털깎기 경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자율을 그때그때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침체된 기업 투자를 상쇄할 만한 가계지출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앨런 그린스펀 FED 위장인 아스닥 버블을 대신해서 주택 버블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폴크루그먼 2002년 8월 2일 일종의 음모론으로 양털깎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이 서민들의 이득을 빼앗아가는 상황이 마치 양의 털이 자라는 대로 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털을 깎아 수익을 챙기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 말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구전되다 수문빙에 져서 화폐전쟁에 등장하고 비로소 정식 용어가 되었죠. 예를 들자면 국제금융재벌들은 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금융당국이 경기부양 조치를 동원하게 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투기를 조장 또는 방조합니다. 버블이 형성되는 것이죠. 버블의 최고조가 다가오면서 국제금융재벌들은 본격적으로 양털 깎기를 준비합니다. 이는 버블 경제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대출 조이기, 금리 인상 등에 나서게 함을 의미하지요.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이 부채로 획득한 자산 가치가 폭락합니다. 국제금융재벌들은 이때다 하고 한껏 길러진 양털을 깎듯이 헐값에 나온 자산을 매입해 이득을 취하지요. 그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리고 새로 등장한 코인이든지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은 털이 다 깎인 채 맨몸이 된 양들처럼 빈털터리로 전락하고 말지요. 이런 전지구적 강도진 아니 양털깎기를 주도하는 거대금융세력이란 게 비단 국제금융재벌뿐만 아니라 금융선진국 정부 및 금융당국, 국내외 대규모 투기집단 등그 주체가 한마디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버블경제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기에 음모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음모론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로스차일드 가문이니 일루미나티니 하는 것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배후 흑막이 세계정복을 꿈꾸는 유대인 집단이라고 음모론자들 사이에 지목되고 있고요. 진짜로 그런 건지 유럽의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20세기에 워낙 혹독한 일을 겪었기에 더 거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 흑막이라 할수 있는 건 바로 미국의 연준이지요. 누가 뭐래도 상기한 세력 중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세계적 영향력이 큰 존재가 바로 그들이니까요. 그런데 미국 금융계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유대인 음악설이 결국 맞는 소리미 연준이의 실체 미국의 연준이 또한 유대인들만큼이나 음모론의 단골 주역이고 또 그만큼 혐의가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연준이, 즉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름만 연방이지 실질적으로는 국가통제에서 벗어난 사조직 사기업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패덱스 페데랄 익스프레스가 미연방 정부 소속의 특급 우편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연방인 택배회사인 것처럼요. 앞서 연준이가 서브프라임 사태를 막으려 노력한 정황도 없었다고 했듯이 연준이는 1997년 IMF 사태 때부터 지속적으로 금융위기 때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능 혹은 미필적 고의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또한 번의 양털깎기에 들어갔다고 의심되고 있고요. 미국은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해결한다며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즉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세계가 뒤따라 돈을 찍어냈고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쓸 만큼 기존의 토마이론이 다 뒤집혀질 정도였습니다. 저 같은 경제문외한도 그렇게 돈을 풀어내면 인플레를 어떻게 감당할까 의아해할 정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돈을 찍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가며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궁금한 게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돈을 찍어냈을까요? 그들은 다 세계경제중심국의 금융전문가들 아닌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22일 FOMC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다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다! 아니 지금의 인플레를 키운 게 누군데? 누구보고 고통을 받으라는 거죠? 이딴 발언을 보면 연준이 그 흥망 내지는 한패가 아닌가 합니다. 연준을 둘러싼 음모론 중에 케네디의 암살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연준이 연방정부에 팔을 쓴 사조직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케네디가 이것을 구경화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을 당했지요. 그 음모로는 배우로 연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증만 있지요. 그간 무시무시한 양저관화 속에서 사람들은 인플레를 걱정하고 화폐가치 하락을 걱정하며 다들 주식 코인 부동산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경기 불황 속에서 자산시장은 유례가 없는 호황이라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그렇게 버블을 키우고 기습처럼 찾아온 금리 인상에 자기 자산을 지키려던 많은 이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현금을 쥐고 있던 이들이 바보였습니다. 지금은 그 돈을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바꾼 이들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보 아닌 사람은요? 그 사이 열심히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재빨리 자금을 회수한 이들이죠. 바로 권도형, 앨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인플레냐 조정이냐? 어찌 보면 지금의 조정 국면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돈이 마구 풀린다면 향후 전망은 두 가지죠. 하이퍼 인플레로 베네수엘라가 되느냐 아니면 또한 번의 경기순환을 겪느냐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이런 조정 국면, 양털깎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가치의 하락과 자산시장 투자만을 이야기했지요. 그 수많은 경제 전문 유튜버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로 풀린 자금은 모두 권도형 같은 인물들이 쓸어간 셈이죠. 현금은 일반인들의 투자자산으로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품을 타고 코인시장이 커지는 것을 두고 저는 지난 영상에서 팬데믹이라는 묵시록적 사태에 매드맥스적인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허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세상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팅한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거대 금융세력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곧 달러, 돈이죠. 그럼 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의 감각에 탐복합니다. 얼마 전 자신의 채널을 30억원에 팔았다는 것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만 농담이고 다들 100만 유튜버가 꿈인데 황금알 낳는 거위를 그렇게 쉽게 넘긴다는 것에 놀랐죠. 여기서 일반인과 부자아빠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분이 채널을 팔자마자 지금의 위기가 왔지요. 그리고 하락장에 그런 투자채널 부자되기 채널은 한물간 것이죠. 그는 향후 있을 위기를 감지하고 현금으로 전환한 겁니다. 확실히 그분은 뭔가를 읽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하락장에서 또한번 줍줍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배울 게 바로 이런 감각이죠. 치미병과 물극즉반. 그럼 이런 감각을 어떻게 배우나요? 모처럼 제 전공을 살려 여기에 한의학적 이론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한방에서의 치미병과 물극즉반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치미병이란 말은 한의학의 고전 황제내경의 사기조신대론 편에 성인불치의병 치미병 <목소리> 훌륭한 의사는 이미 생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을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병을 미리 막거나 더 진전되기 전에 대책을 세운다는 말로 예를 들면 유행병이 돌기 전에 미리 보약을 먹어 면역력을 높인다든지 코로나 극복엔 역시 공진단이죠. <목소리> 또는 중풍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곧 중풍치료에 들어가 중풍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아닐 미자의 병병자이 곧병이 되기 전에 치료한다는 개념이지요. 이는 꼭 위약만이 아니라 인간사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사상으로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병이 되기 전에 대응을 하는 것이 명이다. 전란이 나기 전에 전란에 대비하거나 예방해야지. 전란이 일어난 후에 전쟁 준비에 들어간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갈증을 느낀 후에야 우물을 파는 격이다. 병의 다스림도 이와 같다. 이번 경제위기 사태 같은 경우도 전조 증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게 전조 증상인지 모르고 가는 것이죠. 전조 증상을 볼줄 아는 사람은 하락장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하겠지요. 신사임당처럼요. 그 전조 증상을 예측하는 방법론으로 물극즉반을 이해해두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 극에 도달하면 다시 반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지요. 동양 철학적인 순환론을 담고 있으며 출전은 무수히 많습니다. 논어에서도 보이고 도가 철학서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부터 통용된 개념 같습니다. 이 개념이 한의학에 적용되어서는 인체 음양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니 과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성매를 추구하는 보디빌더가 남성호르몬을 과하게 사용하면 체내에선남성호르몬분비가 정지되어 고자 남성을 추구하다 도리어 남성을 잃는 반작용이 일어나지요.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반드시 버블이 터지고 하락으로 돌아서죠. 거기서 망하지 않는 방법은 물국즉반을 마음에 새기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시장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에 정답이 쉽진 않겠지요. 그러나 아주 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제게는 치미병과 물국즉반이란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한번 이 영상이 성지가 될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타락장이 몇 년은 가겠지만 영원하진 않을 것이며 부동산 호황이 한번더올 것입니다. 대개 10년 주기로 반복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긴 분들은 그때를 잘 준비하세요. 아마 인구 감소를 앞둔 대한민국의 마지막 부동산 호황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They knew the